So did you find how to get there to s i n s a How? Uh, we gotta go towards Yongje on the red line. Uh -huh. and then We gotta transfer from Yongje to the orange, which is the line number three, uh -huh. and then we gotta go to Sinse. y a y This is why I relied on you. Okay. <laughs> did you get it, y a s m mm. i She's following us. <laughs> okay, let's go. <laughs>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한국. 첫 번째 날인데요. 그야말로 방탄 투어를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이 아미들과 함께 우리 방탄이 우리 연습생 시절에 좋아했다는 유정 식당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신서역이랑 바깝습니다. 운년동인데요 자, 우리 과연 아미들과 함께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파이팅 방탄 투어! How do you feel you go to, like, 방탄 투어 today? I'm excited. I think that's really cool that, you know, that's where they went and they're... they still go there and... Um, yeah. That they love the food, so that means the food has to be good food, yeah. Yeah. <laughs> yeah. I'm excited to go see uh, the Yujong Sikjang I feel really really excited. I look forward to like maybe seeing one of them If not, maybe just talking to one of, them, one of their managers or someone that worked with them mm, yeah. Excited! Yeah. <laughs> Watching that a i n t e e o e that t the doors are closed. <웃음> 아유 귀여워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어? 김화자 김화자 김화자 김벼라 김벼라 아우 예뻐예뻐 벼라 예뻐요 <웃음> 내려야 돼요 바이 땡큐 Do you know how to transfer? Where? 어 oh, 여기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다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웃음> 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지하철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헷갈려 가지고요. 잘 인도를 못해 찾겠어요. 안내를. <웃음> 아, 제가 따라가야겠네요. You guys pretty good. <웃음> So,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subway? I really like it. It's very fast, very convenient, and it's very clean too, which is something that is not a l a s n o Yeah. Oh, 옆에 이렇게 shop이 있네요. 이렇게 신사역인데요. 우와 인기 많네 이건 뭐지? Do you know who they are? Which <laughs> way? Uh, u o 식당? You know where it is? Uh, I don't know where it is, but I can't. Okay, o t like Okay, o u r e Ah, 찾아주시게요? o yeah. 이렇게 친절하게. u 정 식당이 yeah. 여기, 맞지 여기랑. Yeah. 여기 있는데. Ah, u j n 식당이 두개예요 방탄. 방탄이 갔던데 우리가 길을 잃었답니다. 어, <웃음> 여기 맞아요? 아, 여기 댓글에 비디스. 어 비디스 거기 맞아요. 네. 어디로 가야 돼? 어, 좀 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어디로 어떻게? <웃음> 아 저쪽이에요? 네, 저 맞... 저 혹시. 유정식당이라고 아세요? 네. 어, 아세요? 아, 다행이 네. 택시가 모르세요, 어딘지. 어디죠여주유에 있는 네. 아, 주에 있어요? 네. 한번어 응? 큰길 말고. 네. 네. 아, 바로 있어요 아, 바로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다 저기. 이렇 지리산. 어, oh, you can read it. i can read it. y yeah. e yeah. 어, 유정식당 써있네요 저기 아산대로